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버 카론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대전역 지금 지나오다가, 여기, 어, 청춘나들목이라고 해서 들어와, 이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해서,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고, 설명 한번만 부탁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나들목, 그, 운영체에 있는 팔럿 여인표라고 하고요. 저 청춘나들목은 그, 이 교차로라는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다양한 직종의 분야에 뭐 혹은 어, 다양한 취미나 뭐 관심사가 다 다른 청년들이 뭔가 지나가다가 한,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들러서 뭔가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어, 어,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쉬, 쉬실 수도 있고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청년 공간을 네, 예, 청춘 나들 모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청춘 나들 모드 대상이랑 혹시 운영 시간이 따로 있나요? 네, 예, 저희 청춘 나들 모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10시에서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10시부터 예,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네 일요일하고 지금 공휴일은 저희가 휴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하 3층에도 있고 여기 지하 1층에도 있던데 혹시 공간이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뭐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이 음, 지하 1층은 공간을 다 열면 한 100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해요. 큰 행사로써 열기가 수월할 하 때, 아래층에 이제 중층 같은데 엄청 멋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갖추면 이제 영화관 공간을 쓸수 있고, 아니면 뭔가 소규모다니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공간을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층일 네, 때는 어, 이제 1층과 아래층이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오셔서. 자기가 도구하는 그룹을 맞춰서 좀심스럽네 근데 나들목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그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포스터도 되게 많이 붙어 있던데 네. 어,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간단하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작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디자인 커뮤니티는 이제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 디자인 관련해서 취업을 하셨거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 자유롭게, 음, 의견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그리고 서로 뭔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한 10명 정도가 안 되는 인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180명 정도가 지금 커뮤니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어, 이제 두분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하셨고요. 어, 취업을요? 네, 렇게 네. 그 안에서 서로 그 내용을 공유하다가 이제 취업을 하셨고, 그리고 몇 분은 지금 창업 고민도 하고 계시고요. 음 네, 고등학생이나 이제 대학교에 조금 어떤 학과를 들어갈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이 커뮤니티에 서 도움도 받으실 수 있고요. 격주로 토요일마다 다양한 디자인 관련 그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뜬까뜬까보 시면됩니 뮤직 트레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전광주시에는 뭔가 어 청년들이 뭔가 신선하고 재밌게 놀거리가 사실 많지 않은데 저희가 작년 말에 좀 고심을 하다가 지하철 안에서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도시철도 공사하고 서벽을 해서 안에서 지금 공연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타지에서 놀러오는 청년들이 이제 그 공연을 보고 유성 온천역에 내려서 뭔가 관광을 즐기기도 하고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지만 어 지금 서울 쪽이나 타지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뭔가 홍보를 하고자 좀음 저한테 문의도 좀오고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공연하는 친구들은 또인디밴드들 이제 어 처음부터 노래를 굉장히 프로처럼 잘한다거나 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연습도 하고 본인들이 같이 또 협약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같이 공연도 진행해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과 같이 좀 많이 소통해 보면서 공연해 볼수 있는 즐거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어, 메인으로 올라가서 유명한 뮤지션이 탄생하길 원하는 저희의 발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맛있는 이제 소, 소수요일이라고 해서 대전 내에서 창업 활동 활동가 혹은 아니면은 음 취업 뭐 등등의 어떤 프로젝트로 어 여행을 좀 다닐 수 있는 그 관련 직종을 좀 탐험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여행 관광 코스들이 좀 저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 부분도 저희 그어 청춘 나들모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네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저도 유튜브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웃음> 대전에 있는 그 유튜버 분들이 이제 같이 뭔가 소통하고 모이는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유튜브에는 관심이 다들 많으시지만, 뭐 어떤 식으로 유튜버를, 유튜버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지, 어, 그런 부분에 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유튜브 모임을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예산 자체는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짐볼이나 어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다른 여타 다른 부분들은 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좀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 쪽인데요. 청년 창업 쪽이 좀쉽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도 어 있고 또 사업가들한테 뭔가 그 컨설팅을 조금 해 드릴 수 있는 로좀 어, 컨설턴트들을 좀 매칭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저희 청춘 나들목에 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또 어떤 방향성이든지 최대한 고민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혹시 인상 깊었던 청년이나 뭐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디자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1년이 쉬안된 상황에서 네제두 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희가 디자인 커뮤니티를 처음 만들 때는 사실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으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어, 생각보다 청년들끼리 자율적이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 취업에 대한 어떤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취업하신 분들도 거기 다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정보도 좀 교류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커뮤니티가 앞으로 진행되면서 그런 취업을 원하는 그 청년들이, 어, 금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어떤 지원을 더 해드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뮤직트레인에 지금 들어가서 공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작년에는 그 어떤 동아리 형식으로 이제, 어, 즐겁게 시작을 해본 친구들인데요. 하다 보니 이제, 어, 또 공연도 너무 재밌고, 뭔가 연습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밖에 나와서 좀 버스킹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연기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 이제 뮤직 트레인을 만들어서 지하철 아래에서 지금 공연하는 그 청년 인디밴드들이거든요. 있 네. 그분 중에 한 팀이 그대성광역시에서 지금 뭔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안에서 가, 같이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 이 안에서 소들과 함께 있다 보니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친구들도 이제. 고부럽다고 너무 질하고 <웃음> 앞으로의 뭐 나들목 운영 계획이 있을까요? 네 나들목은 그 다른 공간과 다르게 청년이 직접 운영을 하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어희가 청년을 어 굳이 공감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저희도 청년이기 때문에 네. <웃음> 굳이 일부러 공감하고.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요 오히려 같이 많이 놀죠. 많이 놀면서 뭐 문제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 문제점을 찾아가기보다는 어 물어보죠. 뭐뭐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뭐 이거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저희는 좀 같이 놀아요. 유튜브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못 찾을 때는 일단 놀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들하고 뭐 술도 한잔 마시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같이 찾아보면서 뭔가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더 중요한 목적에 발, 목적점에 이제 발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저희는 대전 청년들이 이제 네. 어, 뭔가 뭔가를 바란다기보다는 10대, 20대, 30대 분들이 음, 좀 당연히 너무 좀 어렵지 않나 네. 그 나이대가 많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면 꿈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꿈이란 것도 굉장히 무호하기 때문에 뭔가 꿈을 왜 찾아야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꿈이란 것이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일지 라는 질문도 받게 되고 어, 그래서 음. 다른 쪽들은 사실 목적성을 가지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 저희는, 어, 여러분의 형이자, 뭐, 혹은 동생이자, 저희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뭐, 같이 뭐 수다 떨면서 뭔가, 어, 논지청을 찾아가는 그런 약간 슬로우한 그런, 어,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진행하고 싶고요. 전 청년들이 청년들끼리도 사실 소통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서로 많이 만나서 좀 놀고 뭐 청춘 나들목에 오면 뭔가 재밌는 친구들이 많다 뭔가 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없어도 그냥 놀이터 가면 친구가 생기는 것처럼 네. 청년들이 그 청춘 나들목에 오면 그냥 친구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어,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계산해 주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웃음> 네.